되게 어.. 상상하기 어렵지만 유튜브를 보다가 초코피자도 봤어요 외국에 있는 걸 봤어요 어떤 유튜버 분이 하시더라고요 맛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 상상도 못한 피자 진짜 상상이 안되긴 해요 아 아니요 오늘은 포켓몬은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겨울방국 투투 개봉일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겨울왕국 투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겨울왕국 배경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내부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센트님 와서와요 짜잔 천사링까진 아니지만 Do you wanna be the storm man? 이런겁니다 야호 아, 소금왕국이요? 소금왕국이래 필리아님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진짜 약간 소금왕국 같기도 하다 저기 여러분 저기 보시면 펭귄이 걸어다녀요 펭귄! 펭도라! 소금왕국 아, 정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비슷한가요? 고양이! 고양이 컨셉 좋아하십니까? 냥냥냥냥냥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스키장 시즌권 그런 시즌이군요 여러분은 스키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탈줄 몰라요 전 썰매밖에 안타봤어요 아 스키이드보드 와 스키이드보드 탈줄 아세요? 전 인라인 스케이트밖에 못타요 올라프가 뒤에서 뭘 보... 아니 이녀석 올라프 지금 안돼 안돼 올라프 올라프 너 이녀석 뒤로 가지 못할까 <웃음> 아니 이럴수가 저희들 을보고 있을지도 이렇게 정화를 해주시는 건가요? 우야아우야 아, 아. <웃음> 기절했대요. 야, 너뭘아아래기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니 무서워. 얼굴 이아아아가지고파아아 갑자기 막튀어나아고코 코도 아아아아고보라아도아비아아란아이아니라 보라색이었나? 어쨌든 아오니는 무서워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것보다도 그.. 그.. 뭐였더라? 소리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효과음 효과음 <웃음> 검은색 번데기가 맞다고요? <많다구요? 웃음> 그 혹시 <웃음> 그 패딩 입은 분들 말씀하신 거예요? 검은색 번데기 됐어 패딩 입은 분들을 어떻게 해? 그쵸 특유의 그 효과음이 되게 무섭습니다 아,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한것같아요 <웃음> 아니 저 예예 예, 뭐야 저거 뭐예요? 저거 설마 롱패딩 입은 여러분을 글자로 나타낸 건 아니죠? 예? 예? 아, 예스 yes? 하신 거예요? <웃음> 아니 예스가 이용이 없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임은 방송 없이 혼자? 어? 방송 없이 혼자 아, 녹방이요 네그 뭐지? 여러분이 생방송에서 보지 못하셨던거는 다 녹음방송으로 녹 한겁니다 막 그거 뭐지? 막 가끔씩 너무 저의 생방송이 빨리 끝나거나 그러면은 녹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공포게임 진짜 혼자 있을 때 너무 하기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나마 방송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낫긴한데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없이 녹방으로 하면 진짜 그걸 어떻게 하지 상상이 안 가요 공포게임을 딱한 개에서 올리긴 했어요 그거 뭐지? 피 잔뜩 흘리면서 쫓아오는 여자, 여자 진짜 무서워 아 다리요? 제가 지금 다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움직이고 싶으나 이 아이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자본! 아니 자본의 문제라니요 자본가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흑수저 하나린이라뇨 아 이거 실체 아니에요 올라프 실차실차 아니구요 아 자기소개 영상 맞아요 거기선 움직였었어요 그때는 다리를 움직이는 삐 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리를 움직이는 삐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짱입니다 디빙 <웃음> 뒤 펭귄이 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너 자꾸 날왜왜 왜, 왜 그러지? 그러면 안돼 아빠 아프다고비키어로요 그거 그거 아닌가? 이, 이렇게 눈사람같이 생긴 애 나오는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봤는데 아! 아니요 후원! 후원하셔서 떨어지는건 아니고요 시스템! 버츄얼 시스템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보석? 왜 하필이면 보석이냐면 제 일러스트 중에서 보석을 주, 줍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나 싶, 싶어요 레몬 좋아해요? 전 레몬보다는 오렌지? 오렌지가 약간 드립 같은 것도 쓸수 있고 좋아요 널본지 얼마나 오렌지 이런 거 드릴 충격.. 충격적이래..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뿌여뿌여도 좋아합니다. 과장 큐 이러잖아요. 아, 오버워치 다 배그 관심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못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끄트끄트도 재밌죠. 아, 그래요? 고인물 분들이 초자일수록 좋아하신다고요? 왜지? 저를 쉽게 죽일 수 있어서?